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사지를 창업해 보고 싶다 특히 1인샵으로 좀 창업을 해 보고 싶으신 분들 반드시 뭐 1인샵이 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우선 잠깐 홈페이지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저희 홈페이지를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다 검색해봐야 안 나옵니다 지금 링크가 안돼 있어요 여기서 검색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직접 찍으시면 되죠 주소창에다 넣으시고 마사지-korea.com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오죠 여기 제 홈페이지 인데요 제가 다 지, 디자인하고 제가 다 직접 만든 겁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도 여기 좀 올라와 있고요 어, 여기서 그 창업에 관한 거는요 요 교육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선 제가 프랜차이즈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어, 뭐 로열티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또 어, 프랜차이즈는 보통 그 동일한 간판을 벌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말만 프랜차이즈고 사실은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그냥 초기 창업에 도움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판도 다 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창업이 운영에 간섭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밀한 의미에서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점은 오셔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마사지 받으신 다음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요금은 얼마냐면, 은 자, 2,500만 원보다 더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2,500만 원은 다 하기 싫다. 나는 홈페이지 작업 필요 없다. 나는 뭐, 풍수로 고려한 입기 정전난 이거 뭐, 내가 풍수 다 알고 있으니까 난 이거 할 필요 없다. 또 뭐, 경영방식 노하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뭐, 경영방식 노하우 이거 전수 필요 없다. 나는 마사지 교육만 받겠다 하시면 요것만 받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마사지 교육이 30만원 교육 영상이 30만원 뭐 요것만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건 다할줄 아니까 나는 인테리어만 좀 하시겠다 하시면 300만원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그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데 제가 디자인만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계속 전화나 사진 교환을 통해서 지도를 해 드리는 거죠 아, 여기 여기 여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긴 요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지도를 뭐한 22주 정도 이렇게 해 드리고 어, 그렇게 해 드리는 게 300만원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들어가는 저한테 지불하신 돈이 300만원이고 본인이 쓰는 돈은 한뭐 100만원 정도만 더 추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합쳐서 뭐한400 정도 들어가실 거고 아니면 저한테 전부 인테리어를 위임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1층에 제가 간판이라 되니까 다 제가 직접 손으로 한 겁니다. 어, 이집인데 이게 3층인데 높아 보이지 가 않는 게 왜냐면 중간에서 한번 배를 어, 눌러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3층까지 느껴지지 않아요. 일단 올라와서 여기서 배를 누르면 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바닥 인테리어 제가 다 직접 한 겁니다 어, 벽 그렇고요. 제가 다 직접 한 거에요 돈좀 들었지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사람 불러다 썼으면 한9 천만원 들어야 될 정도의 인테리어입니다 이거 어, <웃음> 3층 꼭대기인데 그 주택이에요 상가 주택이죠 안에는 이렇게 덧무늬 하나 있고요. 유리문을 열면 이제 마사지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구에는 여기 스킨다스 없스 제가 직접 기른 거고요. 생화입니다. 조화가 아니요 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커튼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요거는 탈의실 이고요 탈의실 조명도 역시 커튼을다 이용을 해서 커튼이 아니고 그뭐 천이라고 해야 되죠 천을 끊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고 옷은 뭐 접어서 그 락칸에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 상가 주택에 상가주택이 있는 집이 흔하지가 않아요 상가주택이 아예 없습니다 서울 같은 데나 어, 뭐 대구나든지 이런데 어디를 봐도 상가주택이 있잖 않아요 근데 여기는 상가주택이라 보일러 들어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어, 뭐 화장실 있고요 그뭐 샤워할 수 있고 다 되어 있죠 여기가 마사지실인데 요 똑같은 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마사지실 입주했을 때의 인테리어 하기 전 사진이고요. 단 15만원으로 변신한 모습을 영상 끝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도 하나 만들어 드리고요 만들어 드리고 그 만든 거를 또 관리하는 방법도 조금 알려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도 이제 개설을 좀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150만원이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셔서 본인이 하고 싶으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이, 이게 전부 합쳐서 한 대략 한 2,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그냥 2 5 0 0으로 하셔도 되고요 1인샵 같은 경우는 그 남자가 혼자서 하는 경우에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여자 같으면은 뭐 오픈하자마자 뭐잘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 여자가 운영을 하게 되면 주로 밤손님입니다. 밤 손님입니다. 뭐 밤뭐한 11시, 12시 꼭 그때잖아. 낮에 오질 않아요. 예, 무슨 뭐 그게 어... 건전이자건전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건전이라고 하더라도요 밤에 여자 찾는 사람은 꼭 밤에 찾는 것 같더라고요 낮에 오질 않고 꼭 밤에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장사하려면 뭐그종류가 있겠으면 잠 못자고 하는데 그건 제가 권장해 드릴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남자가 하게 되면 또 남자들이 또안 받으려고 그러죠 안 받으려고 또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꼭 가서 여자가 없냐고 꼭 찾아요. 예, 네. 뭐 없다고 얘기를 해도 왜 없냐? 아 이렇게 막 생떼 쓰는 사람들이 또 있고. 아, 어 그래서 그런 좀 피곤한 면이 좀 있고. 잘 뚫으면 네? 또 남자를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뭐 여자한테 받는 거는 별로 안 좋고 시원하게 받으려고 하는 건데 여자한테 가서 뭐어 이상한 거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잘하면 은 되는데 어쨌든 어 쉽지는 않겠죠 여성들이 하는, 뭐 하는 것보다 왜냐면 또 남자가 마사지를 하면 또 여자들이 또안 들어오려고 하더라고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완전히 그 스포츠 마사지 형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자세한 거는 또 이제 오셔서 문의하시고요 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엔1인샵 보다는 좀 부부가 커플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뭐 같이 하시겠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척추교정 뭐 이렇게 오십견이 게 치유 쪽으로 이렇게 잘 뚫으시면은 입선문 타고 또 거의 예약이 끊이지 않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기술이 많이 필요하겠죠 오랜 경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경력을 좀몇신엄 쌓으면 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초기에는 어 그런 쪽으로 나가기는 좀 쉽지가 않고 일단 마사지 쪽으로 나가시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좀 빨리 습득을 하시면 또 그렇게 좀 발전해 나가실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음또 밤에 초장 다니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일이 쉽겠죠 밤에 2 4시간을 하면 근데 저는 그렇게나 주간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 손님이 좀 많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어, 뭐 운영 방식은 본인이 알아서 잘 선택을 하셔서 잘 되면 또잘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입지 뭐그 입지선정은요 아무래도 뭐그 사람들 많은 곳에 그런 곳에 임대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임대를 하면은 한 150만 이 정도는 줘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수익이 날거라고 제가 보장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벌써 한 150주고 막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음, 차라리 집이 있으시면, 집에서 이렇게 좀 집을 개조해가지고 마사지실로. 개인 주택인데, 이제 주택이 좀 어느 정도 어, 노출이 될수 있는 곳이면 좋고, 아니라면은, 어, 어쨌든 간판을 좀 달고, 좀 사업장 분위기를 조금 갖춘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을 모아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t i o n a l international, international, i n t e 도 n a t i o n a l i n t e r n a t i o n 게좀 i n t e r n a t 보니까 a l international, i n t e r n a t i o n 에 l i n t e r n a t i 식당은 물론이고 뭐 키즈카페 또뭐 이런식으로 어떤 개인 사업체들이 그 집을 다그 주택 안에 다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으로 조금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그렇게 할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광고겠죠 광고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홈페이지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손님을 어떻게 모으는가 그것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사지 <목소리> 코리아.